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부동산 마켓 시간입니다. 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입니다. 오늘은 어,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에, 그림에서 보시는 물건인데 어, 어, 위치가 남대전 이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은 예전 같은 경우 경치 좋고 어 한적한 시골로 어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만 어 살다 보면은 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제 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경우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어 최근에는 <웃음>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어 도심 근교 어 많이 해야 아마 한 30-40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 근교를 선호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은 대전 남대전 아이시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매물이고요. 어, 주변에 또이 대전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하늘 물빛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쪽이 여기서 어, 이 건물에서 위로 가면 한 3분 음,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요. 어, 이쪽에서, 어, 남대전 아이시를 거쳐 충대병원까지 또한 2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매매가는 6억에 나와 있고요. 어, 이 대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예, 하나 대지는 이, 보시는 정원수가, 가까, 에, 건물이 앉혀져 있고, 정원수가, 어, 아, 가꿔져 있는 이 대지가 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 잔디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요. 어단 잔디로 덮여 있는 이 부분이 예, 현재 지목은 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 정원 겸 어,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 정원 플러스 텃밭 어, 용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해당 건물 에, 내역을 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매매가 6억에 나와 있고요. 대지가 예,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508평입니다. 어, 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수 갖고져 있는 이 건물 안쪽 어, 이쪽이 200평 바깥쪽이 예, 다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308평입니다. 합이 508평이고요. 이 건축면적 예, 바닥면적인데 예, 3 9평입니다 어, 47평, 약 40평이 좀 안됩니다. 그 다음에 2층의 연면적인데요. 46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2층은 한 9평에서 10평 정도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2층은 방 하나, 어, 아, 방두 개,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 방두 개, 그 다음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어, 1층 같은 경우는, 음, 방이 2개되돼 있고요. 화장실이, 이, 욕실이 2개에, 어, 어, 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아,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음, 다용도실 조그마한 것까지 포함하면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사진으로 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중공년도는 2014년 1월에 중공이 됐는데, 어, 외벽 부분은, 어, 음, 어, 좀,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세면, 세면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리모델링을 이 17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어, 남방은 지역이 이제, 에, 에, 에 농림 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가스는 LP 가스하고, 어, 전기 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출금액은 3억이 예,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승계 받아도 좋고 아니면 어, 승계 없이 예, 하셔도 어,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성을 살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다와지남대전 아이시 10분 거리고요. 대학병원 25분 거리 예, 또 옥계동이나 이런 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시세분석을 한번 알아봤는데 인근 집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 전답이 65만원에서 75만원 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대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 선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건축비는 꽤 많이 드셨다고는 하는데 대략 한 420만원에서 500만원 어 선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경이 50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수령이 된 조경수를 사다가 식재하고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뭐 이거 대략 따져보면 한 6억 이상 나오는 예, 예,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도로 한번 어,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네.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전광역시에서 물건 위치가, 물건이 위치한 지점이 이쪽 지역입니다. 금산, 추부 가는 방향인데요. 어, 남대전IC가 이쪽이고요. 이쪽이 산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전IC에서 어, 직선거리로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한5 5 k 로 정도 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쪽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어, 주변 아까 병원을 말씀드렸는데 병원이 충대병원이 위치한 곳이 이쪽입니다 즉 어, 거리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어, 약 11km 정도, 어, 나오는 거리입니다. 야, 이거, 이거 뭐, 교통 혼자, 이런 거감마 하더라도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 도심권에 마트라든가 대형 마트도 이제, 예, 예, 있기 때문에 산내, 예, 이쪽에서, 어, 편리한 물건을 사실 수도 있는 지역이고요. 어, 또 이쪽 추부로 나오셔도, 어, 무난한, 음,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주변에 음, 대전 시민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 하늘물빛정원이라는 이, 이곳이 있습니다 어,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이곳에 위치한 네, 필지가 이렇게 한 필지 어, 대지가 이렇게 한필지두필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 요광리 마을인데 약 35가구, 어, 6가구 정도 어,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게 통영, 대전 통영관이 고속도로고요. 이거는 국도가 이 대전과 이제 금산관이 국도인데 비교적 어, 교통이 아주 잘 네,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에 다녀왔는데 현장 사진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마켓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어, 충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라는 곳에 나와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전원주택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해서 어, 이 충청도 대전에서 어, 이쪽 어, 추부, 추부면 부요광리까지는약 어, 대전 어, 그 외곽 도심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차량으로 이렇게 어,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인데 요광리에위치한이 바로 어, 눈앞에 보이는 어, 전원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안에 정원이 아주 잘 가꿔져 있습니다. 예,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요. 어 둥근 소나무가 관상수로 잘 식게 되어있고 어이 정원 관상수 유지비만 해도 조경비만 해도 약한 5천만원 정도 사장님이 들여서 어에 예, 가꾸셨다고 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오는 출입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가 이 마을 약 35가구 정도가 이제 안에 밑에랑 이쪽 진입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 안쪽에 마을 합쳐서 약한 35, 6가구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유광리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대략 한 5, 6m 해 정도 도로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앞 도로는 6, 7m 정도 이렇게 돼 보이고요 예, 바로 눈앞에 보시는 해당 전원주택입니다 이 전원주택 대지는 2 0 0평이 약간 안됩니다 예, 대지가 199.69평 200평 이상 되면 고급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200평 이하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현재는 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 잔디를 이렇게 잘 갖고 가지고 정원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 부분 한쪽 부분을 아니면 저뒤 뒤쪽에 지금 이제 어, 견사가 하나 있, 있습니다만 그쪽 주위로 해서 음, 밭이나 이렇게 에, 텃밭으로 갖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뒷 에, 산세도 좋고 어, 또 이쪽 안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하늘 물빛 정원이라고 대전시 시민들한테 아주 사랑받고 있는 정원이 아주 잘갖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금산간 도로인데요. 이 도로 교통사정도 아주 좋고 접근성이나 근접성이 매우 양호한 곳에 위치해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6억에 나와 있고요. 또이 답으로 된 부분이 308평 정도 됩니다. 실평수 308평 정도 되고요. 용자는 현재 예, 3억 정도 새마을 근거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 별 이상이 없으면 용지는 승계하는데 아무 무리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바, 네, 받아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음, 건축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현재 예, 바닥 면적이 39.47평. 그 다음에 2층까지 해서 연면적 합계가 46.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번 에,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외곽 건축물 외곽으로 보시면 어, 세멘사이딩 이라고 해요. 리모델링 한 지가 17년도 리모델링을 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 태양광 5 k 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차장 한 서너 대걷더니될수 있는 상황이고 뭐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 부분에 이 잔디 정원에 되셔도 무난하고 어, 텃밭으로 앞 보시는 대지처럼 이렇게 잘 가꿔서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쪽 컨테이너 앞쪽 부분까지 예, 그쪽으로 이제 답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견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아주 예쁘게 어, 잘 어, 건축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한번 건물 내부로 한번 진입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도 아주 잘 널찍하니, 예,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바베큐 세트 장비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음, 바깥에다 꺼내놨습니다만, 어, 저 팔각장 안쪽에 설치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 전망도 아주 좋고 어뭐 어떻게 보면 배산임수 이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테라스 부분이고요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층 전용이 37평 정도 되는데 어, 문도 아주 고급스럽게 원목으로 이렇게 어, 세팅이 되어 있고 현관입니다. 네. 현관 신발장도 아주 깔끔하게 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욕실이 3개 정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시설도 아주 깔끔하니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 바닥하고 지붕천장을 원목으로 어, 처리를 해서 깔끔하면서 환한 느낌이 듭니다 방 예,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집무 어, 내부로 들어왔는데 밖하고 에 온도 차이가 에어컨을 켜놔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집이 참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 네, 화장실 부분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네, 욕조도 되어 있고 음, 화장실에서 바깥 뷰도 아주 어, 채광도 잘 되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방에서 바라본 바깥 풍광이에요. 정원도 이쁘게잘 보실 수 있고 어, 전원생활 하시면서 또 대전 인근 한 차량으로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한 여기서 충대병원까지 한, 어, 한 20분 25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안에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은 예, 공간이 좀 남아서 어, 여유 공간으로 아이들 장난감이나 어, 소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을 수 있도록 어, 이 공간이 예, 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시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 1층 전용이 예, 38평 정도 전용, 전용이, 전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 1층 천장이 비교적 높,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시원한 느낌을 어, 주고 있고요. 예, 조명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이 어, 한 4m 이상 된다고 보시면, 4, 5m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앞에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원목 톤으로서 참 차분하면서도 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고요. 네, 현재 이 공간은 어, 방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만 지금 아이들 놀이방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창문이 사통팔달 잘 뚫려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분위기도 헌하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이고요. 주방 그 여성분들은 이제 주방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모습이고 안쪽에 어, 다용실 겸 이, 이, 이게 또 세면장 비슷하게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긴장도 안쪽에서 하셔도 되고 어, 주방 옆쪽에 네, 보조 다용도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1층 어, 모습 보여드렸고 2층은 아이들 놀이공간 겸또 어,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온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고요. 어, 여기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5평 정도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붙박이장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이 어, 이쪽에 두개 이쪽 방에 또 하나, 어, 창문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집안이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여기 이 바깥 어,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2층에서 바깥 풍광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좋,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뭐 욕실이 3, 4개 정도. 그래서 어, 대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보실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예, 다락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있으신 집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벽지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누워서 하늘을 볼수 있게끔 예, 하늘로 예, 예, 창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어, 별도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또 요거는 이제 예, 바깥 예, 조그만 창이 있어서 바깥도 볼수 있는 구조고요 아이들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을 할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가 누워서 볼수 있는 예, 창문이 천장형 창문이 설치됐 있다는 게 아주 예 마음에 들네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여드렸는데 자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층 합쳐서, 전용 어, 면적 한 42, 3 0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위치, 에, 이 해당 건물이 위치한 데는 금산군 추구면 요광이고요. 어, 대전에서 약 차량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지척에 있는 어,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매매가는 6억, 어, 대지가 에, 대지가 한 200평, 1 9 9 6 9평으로 되어있고요 부수토지가 307평, 308평 정도 지금 해당 제가 갖고 있는 이부수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대형 차량도 될수 있도록 태양광 한 5km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 시세 분석은 이제 사무실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쪽 지역의 시세나 집가를 조사해본 바이 전답, 논이나 밭시약 65만원에서 70만원 75만원까지 선 이렇게 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식은 14년도 준공된 건물이고요 또 눈여겨보실게 이제 이쪽 그 조경 인데요 조경이 아주 어, 잘돼 있습니다 예, 둥근 소나무 하고 어, 5천만원 이상 들여서 어, 갖고 오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해당 매물 눈여겨 보시고 어, 전원생활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한번 어,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